제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말을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목걸이 이빨 빨래 내 선순환 <웃음> 제가이을나요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생활 2년 차터키에서온 묘한이라고 합니다. 대학교 때 한국어 문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현재 경제학과 석사를 하고 있는데 역시 한국 교육은 조금 센것 같아요.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재밌어요. 제가 지금 한국에 온지 1년을 지났는데도 아직 연애의 기회를 못 잡아서 담요하게 됐어요. 내 예, 프로필이 마음에 드시는 분이 나주세요 그래도 아, 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<웃음> 네.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인기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. 저희 나라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아무래도 한국어인데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요. 끝말잇기 <웃음> 할까요? 어, 좋아요. 네, 그러면 은제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말잇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목걸이 이빨 빨래 빨래 그럼 네로 하면 되죠. 내네 선수는 한승 풍차 차고지 지형 형수 수이할 <웃음> 절수책상 절책상 절수책상 절책상 장경원 장살은상창살 장경원 창살은 쌍창살 서울특별시 특허 허가 과 허가 과장 허 과장 서울특별시 허, 허가 허가 허허허 <웃음> 나가도 되네. <웃음> <전> 끝났어요. 요좀미 <웃음> <웃음> <자세히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애매하게 틀렸다. 아니요, 맞잖아요. 바보야, 아니, 바보야. 방... 방향이 틀렸잖아요. 방향이. 아니 근데 이게 순서를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? 그 맞아요. 아니, 틀렸어요. 잘 <웃음> 못했네요. 뭐네 여기까지도 미안이었습니다. 제 모습이 마음에 드시면 남아주세요. 안 보려. <웃음> 나가신 분은 말수가 많이 없으셔서 저는 뭐 아, 아무래도 나가지 않, 나, 않으실까 했고 어, 왼쪽 분은 드시고 많으시고 가운데 분은 약간 유머러스한 분이시라서 둘다제 스타일이에요 왼쪽인 거는 이제 웃을 때가 아무래도 제가 조금 저격을 받는 부분인 것 같고 학벌은 제가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조금 똑똑하고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의 입장을 조금 정경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거가 사실은 똑똑함의 기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이상형이 그렇다 해도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빠지게 되고 반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안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이 이상형을 왜다 연예인으로 말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하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제 이상형과 가까운 분들은 남와주세요 나와주세요. 음. 좋아요. 네.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서울에 살면 좋겠다고 적었어요. 저는 분당 반교 쪽에 사는데 저는 신도림 쪽에 사는데 어, 저도 신더림. 강남까지 한 20, 20분 걸려요. 아 좋네요. 그럼 딱 가운데서 만나면 되겠네요. 저는 강남에 20분 걸려서 <웃음> 네. 저는 이제 얼굴을 보는데 고양이 상을 좋아합니다. 저는 무슨 상일까요? 혹시? 음, 고양이 상인 것 같아요. 음. 네. 잘 됐네. 네. <웃음> 네, 솔직하면 좋겠다고 적었어요. 어잘 적었네요 저는 꽤나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몸매를 봅니다 근데 아, 그래보여요네 네? 네? <웃음> 농담요아네 <웃음> 예. 몸매 얘기를 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제가 겪은 것도 있고 뭐 친구들한테 들은 것도 있는데 한국 남자들이 외국인 여자분들을 좀 쉽게 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화도 통해야 되고 생각도 통해야 되고 모든 게좀잘 통해야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애초에 그런 것도 안 되면 만나는 게좀 음. 불가능할 것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아서 쉽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혹시 네. 추가적으로 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음, 어, 이 종교가 그러면 무슨 신교이신지. 무슨 신이긴 하는데 보시다시피 뭐 이자도 안 쓰고 술도 마시고 원하는 걸 믿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돼서. 그래서 저는 종교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. 한국 남자를 왜 만나고 싶으신거예요저는한국의매력에빠져서 온건데 여기까지 와서외국인을 사귀고 아진않아니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이렇게 음. <웃음> 네.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대화를 한눠봤는데저한테 허감이 는기시는 분은 한... 가신 거 아니었어요? 어, 깜짝 놀랐어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저는 처음부터 유머러스 하셔서 약간 그 관심을 끌으셨는데 어, 끝까지 남아주셔서 고맙고요. 저는 조금 더 알아가고 싶어요. 어... 성공쓰. <웃음> <웃음> 아. 성공굿. 공 감사합니다. 눈이 굉장히 예쁘셔서 네, 눈이 굉장히 바다 같아요. 그래서 남았습니다. <웃음> 같이 태극기를 한번 배워 볼까요? <웃음>